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죠 어, 백일레리고요 어, 혹시라도 백일레리를 사시거나 어디서 받으신 분들은 어, 백일레리 보고 어 그냥 뭐 이쁘네 하고 그냥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돌려야 그때 멋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두고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강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바로 그립 설명과 그 리바운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짧게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그립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웃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놔 보세요 검지 위에다 이렇게 걸쳐 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그립이 어탑 그립입니다 그 다음에 하 내려가서 어, 검지와 중지 사이에 있는 이 그립이 하이 그립 이고요그 다음에 중지와 약지 사이에 이렇게 놓는 것은 미들 그립 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놓는 것은 어, 로우 그립 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립은 다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립 이게 탑 이게 하이, 미들 로우. 어 이제 여러분들이 바운드라는 걸 해볼 거예요 리바운드라 그래서 이제 앞뒤로 그냥 통통 튕겨주는 그런 건데 네 지금 여기 영상이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저렇게 탑 그립으로 왔다갔다하시는 거를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런 것만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그 그립 트랜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리바운드,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강좌에서는 제가 그 그립 트랜지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